A씨는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가 되는 책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A씨는 너무 알고 싶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자신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니까 된 거겠지 아 무슨 이 책은 이렇게 잘라주기싫작한 아, 거야? 맞아. 자기 개발 책을 읽어봐도 다 거기서 거기야 뭐 확실하게 방법을 얘기해주는 책은 없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꾸준히 책을 읽습니다. 2년 정도 책을 꾸준히 읽었을 때 부자가 되는 핵심 키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책을 통해 배웠어. 이제 알것 같아. 하며 부자들은 비슷한 맥락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외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안것 같은데 왜 부자가 되지 않는 거지?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A씨는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은 거지? 왜 그대로일까? 자기개발체 또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공통 포인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목표의 시각화 실행, 시간관리, 선택과 집중 습관, 자신에 대한 믿음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시각화하라고 합니다. 실패는 곧성공에 다가왔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나를 믿고 무의식 속에 부정의 말들을 비워버리고 긍정의 말들로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A씨는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알겠어 이해했다고 근데 나는 언제 부자가 되는 거야? 그 순간 내면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너는 부자가 되는 지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 어 용케 그 지도를 잘 획득했지만 그 지도만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지 지도를 보고 그 길이 험난해 보일지라도 발을 떼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야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거야 A씨는 갑자기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A씨는 겸손하게 책을 읽지 않았으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다 알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행동하지 않은 것을 그 순간 인지했습니다. A씨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했는데 왜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깊은 속마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실 지도를 손에 들고 있는 이 현상황이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 모험을 걸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걸까? 내면의 무의식 속 부정의 말들이 꿈틀거립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도전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지금은 늦었어 지금 하면 시간만 버리는 거아니야 무의식세계에서 나를 막는 부정의 말들을 수용해버립니다 이렇게 편안함에 익숙해져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투영해야 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시승입니다 생각만 하고 끝내버린다면 그냥 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들을 체득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하면 부담감과 저항이 생깁니다 어,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리 잡히고 실행을 하려는 마음을 방해합니다. 할수 있는 것부터 잘 쪼개서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저항감을 덜 느끼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목표를 세워 한 발씩 전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종 목표, 10년 뒤 목표, 5년 뒤 목표, 1년 뒤 목표, 한달뒤 목표 오늘의 목표를 세분화하여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하여 매일매일 내가 볼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그 시점을 부자들은 성공에 거의 다다랐다고 얘기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꾸준히 입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글로 적으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도가 됩니다 오늘은 종이를 꺼내 목표를 시각화하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람이 했다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했다면 포기하지 않는 실행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말했습니다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도를 참아내는 것이다. 김연아 선수는 훈련 중에 매번 한계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근육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끝까지 차올라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올 때 그녀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김연아 선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게 되면 안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수 있어. 어떤 일을 할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해도 해도 성과가 없을 때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 포기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1도를 버텨내는 힘 바로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목표의 시각화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실행력으로 우리가 꿈꿔왔던 꿈들을 이루고 오늘도 멋진 하루를 만드시길 응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